어제 마누라한테 죽도록 맞았습니다. 쇼. 아직도 어깨와 허벅지 안쪽에 멍이 있군요. 주식 투자의 실패로 어제 밧줄에 묶여 4시간에서 5분도 맞았습니다. 아프다는 생각은 처음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뼈만이라도 안 부러지려고 몸을 웅크리니 쇼. 다 날렸어요. 주 주식 이 말이 끝나자말자 기사대기가 날라오더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러다 밧줄에 묶여 맞았어요. 아들놈은 엄마 잘한다 하고 제 생각에는 아들놈도 살려고 엄마 편을 든것 같아요 불쌍한 놈 근데 와이프가 다 때리고 난후2천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는 겁니다 2천그돈 받고 지금 p c 방에 앉아 주식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성공해서 떳떳하게 다시 집으로 갈렵니다 p c 방에 아들놈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더 웃겨요 아빠 힘들시 우리 그돈 갖고 같이 나가서 살면 안되냐고 사실 이놈 초딩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원을 주며 집으로 가라 했어요. 간 줄만 알았던 아들놈. 건너편에 자리 잡고 마구마구 야구 게임을 하면서 앉아있더군요. 저놈도 힘들겠지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를 줬어요. 전 마음속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이 아들놈과 같이 살거라고. 사랑한다 아들아. 그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제 저희 아내와 화해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전화가 오더라고요. 마누라한테 크크. 웬일인가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 받았는데 기쁘게도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저녁 시간에 맞추어 왔습니다. 아들과 눈인사를 하고 거실에 죽을 죄 지은 놈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혹 있을지 모르는 불상사에 대비해 도망갈 준비는 하고 있었죠. 아시죠? 엉덩이를 조금 띄어놓은 상태에서 고양이처럼 튀는 거. 저녁상을 차리는 중인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아들 놈은 뭐하나갔더니 참나 한국경제TV를 보고 있더군요. 이놈이 미쳤나 하고 옆에 가서 너 알고나 보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아빠 올시간 되었으니 여길 틀어놓아라 해서 지금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갑자기 눈물이 날려고 하는 걸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같이 시청하면서 오늘의 장 분위기를 편안한 마음으로 볼수 있었어요. 어 이런 느낌은 뭔지 저녁에 와이프와 간만에 뜨밤을 서비스 두번 해주고 오늘 아침에 밥 먹고 전에 마누라가 준 2천만원은 현재 12% 수익 중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장 분위기가 함 크게 튈것 같기도 하고 알 수가 없네요. 마누라의 의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낮탄시경철 안방으로 부르더군요. 또 하자고 하면 그냥 나가려고요 집에. 쇼왜 불렀어요 하고 물으니 옆에 누워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왜이러나 누웠어요. 근데 나의 손을 잡더니 사랑한다고 하네요. 그러니 아시겠죠. 나 자빠지는 거 위그 이 여자. 살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날도 더운데 어쩔 수 없이 또 마녀사냥을 했죠. 괴로웠습니다. 이 산북도 위에 얼마나 날이 더우면 나중에 어지러워서 헛소리가 나오더군요. 근데 이 여자는 내가 좋아서 느끼는 줄 알고 그나마 아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라 겨우 풀려났습니다. 장마감하는 걸 보지도 못하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오늘 제가 가진 종목은 긴냥 약보합이네요. 휴 다행이다. 언제 2천만원 다시 갖고 오라 할지 몰라서 항상 두렵습니다. 저희 와이프 교사거든요. 중학교 오늘 하루도 이렇게 보내고 주말은 어찌 보낼지 드디어 다시 집 나왔어요. 와이프 연수도 포기하고 집으로 온다고 하길래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휴 편하다. 근데 아들 놈이 마음이 걸리네요. 제가 짐을 싸고 집을 나설 때 아빠같이 가면 안돼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엄마를 부탁한다. 성공해서 당당히 돌아오마. 나중에 PC방에서 보자. 아 좋다. 이 좋은 기분. 근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랐군요. 제가 볼때 크게 한번 시세를 줄것 같은데.